그러니까 집에서 팔운동이나지지 뭐냐 이게 예예예 예, 제가 알아서 할게요예 그래 선생님이 알아서 해라 어? 누나 집에 가거든요응 안돼 음, 더안돼 그래. 들어가자 야 그러면 담배 한단 피고 들어가자 뭐또 담배야 금방 어. 폈잖아 한 대만 피고 가방 줘아야 어, 아. 피고 들어와라 안전야해해야 그래 만 보고 다아어어어어 진짜 찌릿고싶 혼자 자신 있어이게재게 내가 수있지들이나 상행이라 되는 거야. 네. 뭐, 그래? 아, 이는 데. 내키 정도 돼야 옛날에 올리는 거야. 이 키가 어딜 봐서 올려 우리 중에 제일 작은데 네, 왜? 낮은 놈 훌륭하지 그래 이나야 서버서버서봐 너무 아, 아파 됐고 이나야 이상이 더 멋있어 또? 셔츠가 어깨에 딱 떨어지는 스타일 나네 나. 아니, 나지. <웃음> 나지. 내 어깨를 봐. 일자 어깨지. 진심 개구리. 야, 나래 봐. 나 살아있는 페피잖아. 페피는 <웃음> 무슨 말로깽이 주제? 야, 이게 다오텔을 위한 모든 내 몸이야. 잔근요 잔요. 에. 그래서 상대 중량 얼마나 친다고? 아. 근육대수. 아니, 이날. 얘처럼 막헬스 맨날 다니는 거 좋아? 응. 음.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. 나 운동 열심히 하는 남자 좋은데. 잖아. 적으로 하는 거에 끝은 아니었던데. 그거 봐. 운동 중요하지? 그리고 또 아... 책. 책 많이 있는 사람 그럼 완전 도서관 범색인 스타일?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적인 사람이면 좋지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 재밌잖아. 음... 인싸 그렇지 아싸보다 인싸지. 아, 아 근데 나는 난... 담배 피는 사람 싫어. 응? <웃음> 담배 피는 사람이 왜? 그냥 냄새나서. 아 그리고 막 담배 피러 나간다고 나 혼자 있는 것도 싫고. 어떡하지? 지금도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. 뭐야? <웃음> 그렇다면 담배 하나 피까? 오 어, 아, 담배, 담배, 어, 담배 하나 피워가자. 뭐냐? 뭐? 안 나가? 이나 기다려줘야지. 음. 어, 됐어. 너도 빨리 갔다. 진짜. 아너네 빨리 와. 좀 같이 안 나가? 어 어. 이제 끊으려고. 아. <웃음>